자 요번에 데브나우에서 여러가지 신작들을 선보였거든요 쿠키는 오븐스매시 플레이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샷들만 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은 어, 데브가 바쁜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봐 드렸었는데 플레이 장면입니다 한번 바로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곳은 언뜻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처럼 보이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엄청 다이나믹한 전장이 됩니다 원티드 스타 모드는 다섯 명이 한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팀 쿠키를 모두 쓰러뜨리고 젤리를 많이 모으면 이기게 되는 간단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상대 쿠키만 잘 쓰러뜨리면 되겠네요? 글쎄요 쉽진 않을걸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야자수나 점프 발판을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외에 다른 모드들도 있던데요. 그거 보기 전에 장면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저는 딱 지난번에 한번 예측을 했을 때 마치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이려나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어, 딱 봤을 있어요. 때 브롤스타즈 아. 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막 다들 막 뛰어다니면서 예, 무빙 치고 있고요. 어, 이거 이거 이이 봐봐, 부시 안에 숨어 있던 네푸시 안에 숨어 있던 정글 전사 무슨 그래블 그래. 그랩 으로 땡겨왔어요. 땡겨서 두들 팰 거고. 어, 박, 난전이죠 난전. 지금 보인... 물에도 들어가지더라고요. 물에도 점프 들어가지고. 잘 활용하면 이길 수 있을 뭐, 거예요. 점프 발판도 활용하고 야자수도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아, 원거리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애도 있는 놓으면... 것 같고. 어떤 는 근거리에서 싸운 애도 있는 것 같고 딱브롤스타즈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 태브나우에서 쿠킹덤 얘기가 좀 적어가지고 어,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방향성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맵 하나 볼까요 자요런 맵인데 지금 부시에 숨기도 하고 맞아요. 일시적으로 <웃음> 어, 어떤 뭐 하이드 상태 뭐 그런 것도 은신 상태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어, 레일 타고 이동하는 어떤 맵적인 특성도 있어 보이고 자 요거는 이제 배틀로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딱 브롤 스타즈로 치면 쇼다운 같아요 쇼다운 아, 그래 쇼다운 진짜 저도 한15000 트로피까지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 쇼다운 이곳에서는 30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30명이 싸운다고 합니다 30명에서 최후 1인을 가리는 쇼다운이다 어, 그럴 때 8명에서 1등하는 쇼다운과는 좀 다른 더 크고 임팩트 있는 배틀로얄로 보입니다 단한 쿠키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기우유 속으로 티라미수 케이크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네요 쿠키도 딸기우유에 빠져서 좋을 것이 없죠 아하 지금 방 이쪽에 어 이제 맵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죠. 뭐 배틀그라운드도 그렇지만 브로스타드도막 먹구름이 와가지고 독구름 와가지고 좁아진다 그죠?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뜨거운 딸기우유 같은 게 이제 막 점점 더 맵을 녹여오면서 맵이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중간에서 다 붙게 될 수밖에 없게. 이치지는 애는 바로 치지지자마자 죽는 건 아니고 피가 쭉쭉 깎이죠. 쭉쭉쭉 떨어지다가 아 여기서 사망할 수도 있고. 자, 오늘 웰프가, 아, 그거 먹으러 들어갔다. 그죠? 빠져서 자, 이렇게 없다는... 킬 땄을 때, 이제, 나는, 어, 이거 주먹을 주라노, 자살하려고 하는데, 요거네, 요거. 요, 요, 우리 저거 뭐였노, 그거? 브로스타지에서 그거, 어, 아, 큐브, 큐브였나, 그 이름이. 와, 너무 오래됐구나, 도 그거 먹어서 이제 몇개 먹은, 요, 유빈있네 파워. 여섯 개 먹었구나, 인마가 여섯 개. 지금 여섯 개 먹었거든요. 이지세 개짜리 에 잡아가지고 먹으면 아홉 개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뭐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딱 먹을 때공격력이랑 체력이 올라갑니다. 어. 아, 그럼. 야, 뭔줄 알거든? 내가 와, 이거 궁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궁쓴것 같은데. 뻑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애들 와, 여기 막 터졌지. 이거 파워 키브 아, 파워 키브했다 그래, 그지? 어, 막. 터졌으면 이제 애들이 먹으려 막 몰려들 텐데 그때 또 쉐리 잘 날까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막 아이고 요요요 먹는 것좀 봐라 이거 이게 진짜 호락 진짜 짜릿짤 타거든 이 맛이 진짜 돌아보거든맛있어가지고자 그다음에 요런 것들 프로레스도 있었던 개념이죠 어 상자에서 그또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어한개 나오네 오케이 또 요거 하나 놓고또 둘이서 막이 부시에 숨어 있다 이거 먹고 이제 뒤로 덮치가지고 따가지고 걔몸까지 먹고 이거까지 먹고 맞지 모르겠네. 야. 저도 화제 많이 모아야겠다. 의 개념 딱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더큰 맵에서 더 많은 인원 30명이 어 1등을 놓고 배틀로얄로 펼친다 이거는 이거 한번 1등 먹잖아 치킨각이 아니라 그날은 이제 뭐 무슨 각이고 이거 어? 치킨 보다 더 심한 거 먹어야 되겠는데 30명 중에 1이면 진짜 지려버릴 걸? 뭐한 10등 안에만 들어도 나쁘지 않은 순위 방어가 될 거고 한 5등 안에 들면 진짜 잘하는 판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어떤 짜릿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소개? 그다음 모드가 이제 또 다른 모드인데 보물찾 게기 모드라는 게또 있대요. 근데 네. 이게 어 아, 그래? 개념이 상당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이템 봅시다. 1명이한 팀으로 진행돼요. 자1명이한 그렇죠. 팀. 맵 곳곳에 흩어진 세개의 보물을 전부 찾아서 먼저 꼬린 지점으로 가져가는 팀이 이기게 돼요. 이 아름다운 섬에는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돌아다니다. 무시무시한 황설탕 가디언 골렘이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어? 쿠키들이 블럭을 밀고 있네요. 네. 음. 저렇게 퍼즐을 풀기도 하고, 어, 보세요. 저렇게나 큰 아이스크림 덩이가 굴러오기도 해요. 게다가 큰 선인 장관처럼 무서운 녀석들도 있다고요. 오, 잠깐만. 굉장히 맵이 크고 방대하고, 다양한 장치들도 움직여지는 것 같고, 막 보물 상자도 숨겨져 네. 있고, 여기 미니 맵 보이죠? 미니 맵에 보면, 여기 뭐 체크 막 있는데, 이런 보물들 찾아가지고, 많이 찾아서 어떤 거점에 갖다 놓는 팀이 이기는 것, 것 같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 어떤 막, 막 위험한 맵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닌자, 닌자막 쿠키의 액션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이단 아, 점프 같은 거막 하면서 점프해서 이게 뭐 아, 표창 던지는데, 적어봐요. 굉장히 피지컬 게임으로 보입니다 점프해서 왼쪽으로 막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고 피지컬 게임이라고도 막 조작이 막 복잡하진 않는 것 같아요 봐봐봐 밑에 보면 시프트 좌클릭 그리고 rb 버튼 요 정도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q 이거는 궁인 것 같고 궁도 세개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터트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렵지 않지만 상대히이 뭐랄까, 순간순간적인 이제 센스, 어, 격투 센스가 돋보이니, 딱브롤스타즈 그랬잖아.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이제 컨트롤 좋은 사람이랑 안 좋은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이제 대상이야. 보스 몬스터를, 와. 와. 보 이거 봐봐. 지금 이 둘이서 싸우면서도 보스도 잡아야 돼. 그래서 두 팀이 지금 막, 어 어떤 이봐봐 이, 이 보물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 중간 중간에 맵에서 맵에서는 어떤 큰 어떤 보스들도 존재한다. 이런 거 잡으면 이제 보상 보상이 좀 크겠지 아마도. 어 저거 보세요. 쿠키들이 엄청 있어요. 어, 어. 붙었어요. 어 물리쳤어요. 야. 오케이 잡았거든 요 잡았거든 요 아... 지금까지. 야, 그 야, 야 이거는 방금 그 롤에서 바론 먹으려고 <웃음> 양 팀이 막 거기서 막 기웃거리다가 상대 팀 하나 치기쁘고 그 다음에 바론 자기들이 잡아먹는 그런 느낌도 좀 연상이 됐어요 네, 쿠키들과 스킬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자 쿠키와 스킬 얘기 한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원한 주인공 용감한 쿠키를 소개해 드릴게요 용감한 쿠키는 오븐 스테시에서 가장 근본적인 쿠키입니다 음, 끔봉 쿠키. 저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딩. 어우 슬라이딩. 강력한 궁극기. 기능 오호. 하나하나가 기본에 충실한 쿠키다 보니. 와 광역길 좀 봐. 숙한 플레이어까지 궁이었던 것 같아요. 광역은 궁이고 지금 두추 나가는 구경 게 구경 되게 평탄 것 같고. 악마 불을 사해요 그래서 전 악마막 쿠키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와 부시태운다. 아악마 부시태운네요. 지금 숨어 있는 애들 지금 이제 체크하면서 불 찌르는 거지. 그래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80 정말 멋지죠. 아, 어 화상 데미지 곁들여 간것 같은데요 지금? 귀여운 악마로 아. 변신하기도 하고 슈퍼 악마로 변신해서와 이게 궁인 것 같고요 자 화상은 물에 들어가서 찌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동글동글 귀엽고 작은 로봇인데요 저렇게 물대포를 발사해서 공격해요 에너지를 모으면 조금 더 강력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더 최종 변신을 하죠 어이고 완전 강해진 이온이는 물대포를 사방에 마구마구 우와 일만은 빌드업 좀 해가지고 나중에 빌드 정글전... 많이 되면 다쓸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셋튼 뭐 이런 개인적으로... 개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개저... 개념들이 있어 보입니다. 정글 전사 쿠키를 좋아해요. 정글 전사 쿠키는 숨어 있는 상대편 쿠키를 찾아 있어요 아 이거 부시 보네 저건 누구였노? 보. 보 맞제. 요요요요요 요. 요, 요, 요, 요, 요. <웃음> 브루스 보. 어. 그래요. 보 느낌이고 목격하죠. 그리고. 어, 호랑이를 타네. 그렇죠. 정글드산또 호랑이를 타니까. 이게 또 보호 같지만, 보호하고는 다른 캐릭터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뭐 부시를 본다는 것만 보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액션들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쿠키런만의 또 매력이 음, 있다. 호랑이를 이렇게 보입니다. 와, 뭐고, 호랑이 미역전을 불러내고 미역전을 오라라라 막. 뭐, 앞발 톱으로 막, 쉘이 막, 핥키면서 그렇죠. 블루파이마 쿠키. 소환해서 와, 이거는. 완벽해. 정기, 전기... 어, 와, 뭐냐, 이거? 전기 스킬을 원하는 방향으로 쏠수 있는 딜이 건가요? 근데 폭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봤을 때. 잘 맞아야 폭딜이고, 지금까지. 약간 스쳐 지나가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의 움직임을 깨뚫고 진짜 쭈루루루루루루 맞춰야 이제 폭딜 들어가는 그런 궁으로 보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언제 나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븐 스매시는 돌아오는 겨울 PC 버전을 시작으로 모바일과 콘솔 버전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에요. 자 돌아오는 겨울, 그러니까 올해 2022년 겨울에 PC 버전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솔이나 모바일로도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야, 요거 요거 가나? 어, 구스양 가까 이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에 예.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기대하겠습니다.